i m u e e J'ai fermé à double clé mes poignets o u s i r u e j a p r i m t tu lâches Voilà, tu laisses t o m b e r c o t t e n t i o n 어 백신 예약을 3시 정도로 해놨는데 어그 전에 점심도 먹고 호항길좀 보려고 합니다 전 지금 비를 피해서 베트남 음식점에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비를 계속 맞고 있는데 우비나 우산을 하나 살까 싶어요 방금 밥을 다 먹었고요 할게 없어서 성수비 돌고 있어요. 근데 되게 독일 느낌이 나네요. 여기 동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이 백신 맞는 곳 발견! 고양이도 발견! 이런 러 코비드. 백신 아시옹 하는데도 있다는. 이거. 네. 네. 백신 아. 방금 맞았고요. 별로 그냥 주사 맞는 느낌이었어요.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햇. 안녕 저는 종이를 사서